내가 시간되가고 풀었던 방식대로 그대로 설명해. 내가 한번질 지침을 하나 가지고도 종상 영광을 갖다 애들한테 가르쳐 주면 그게 애들한테는 하, 아무 언급이 안 돼. 그렇잖아. 내가 24시간 동안 공부한 거를 애들한테 어, 1분 20초 안에 풀라고 얘기해 주면 그게 무슨 정의이되겠어요 나도 똑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서 내가 풀어서 맞춰서 뭐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요거 하나 정리하자. 어? 오염식 동사인데 오염식 동사는 오염식 동사인데 오염식 동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깔리 들어가는 게 있죠. 그죠? 오염식 동사에서 라는 전제로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목적으로 이틀하는 동사예요. 이걸 자주 쓰는 거예요. 가옥조각이트 어? 이것만 모르는 건데 간단해 이렇게 오면 돼요 MBC에 FT 아일랜드가 왔다 MBC에 FT 아일랜드가 왔다 FT 아일랜드가 뭔지 모르면 어, 검색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잘나갔던 <웃음> <웃음> 어린 뭐죠, 어린선 사건인가? 의존 사건이? 어린선 응. 거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최모신이가 애티아 아일랜드 출신 아니에요? 잘생기네최민한이 어? 최뭐 있잖아요. 뭐 정준영하고 치라고 아, 뭐. 그럼 최민 어, 어. 최민한 하아니고 애티아 아일랜드. 아무튼 잘 나갔던 그루메어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십몇 년 전에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아, 아주 뭘까요? 음, 매니아가 있으면. 매니아. 심지어는 막 뭐, 애티아 아일랜드 출국한다고. 아침에 학교 안 가고 가방 사가지고 공항 가고 기다리니다 헉, <웃음> 오빠하고 <웃음> 필통 브로마인드에다가 다 나와요. 온통, 온통 인생이 대상의 그냥 에비터 아일랜드일 뿐이 애가 됐어. MBC에 누가 왔어? 에비터 아일랜드가 왔어. 그래서, 이러면 돼요. 메이크. 밀리고. 이거 많이 봤던 거잖아요 친한 것들 아니에요? 컨실러. 얘네들. 친한 것들인데, 파인그 다음에 이제 띵크겠죠.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 나온다고 과목조가야 여기 뭐가 나오겠니? 여기 목조 보호가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진목조가 오는 거예요 진목조고도잘 나오는 유형을 몇 개만 소개할게요 어떻게 어? 원래 이렇게 어? 의미상 주어 소전 의미상 주어야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의미상의 의료가 안 써도 상관없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댄쩍. 이게 침묵적으로. 아니면, 동영상으로 가는 게 나옵니다. 네. 세 가지 형태가 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그녀는, 아빠. 와, 근데 쉽다는 것을 알았다. 이지. 뭐 하는 것이? 아,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그 문제를 더 풀어라 그러다 나오나요?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쉽다는고생각합다 이게 가 목적으로 해석 안합니다. 여기가 목적적 고, 여기가 동사 여기가 주어. 이거 오영식이라고알수 있죠? 예, 요 여기 맞는 진목적으로 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게 뭘로 많이 나오냐면 영장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녀는 알았다. 뭐가 쉽다는 것을 알았다. 뭐하는 것이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영역할 수 있어야죠. 그녀는 알았다, she found. 그 다음에 숨 고르면서 it. 쉽다는 것을 easy. 어렵다는 것을 hard나 difficult. 뭐 하는 것이? 그 문제 푸는 것이 too so simple. problem. 이런 식으로 업주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더 적어볼까요? 영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문제로서 잘 나오기 때문에 안 하더라고요. 요 워, 기억하라고. 자, 다시. 다시, 다시. 이렇게 쓰는 것도 너무 많죠. 자, 그녀는 그녀는 음또이 n e c e s s 자, 그 다음에 네, 네. To Care Of The Baby 자 여기 이트 가져오라고 했죠? 그녀 생각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뭐하는 것이 여기가 진 목적어가 됩니다. 그녀가 그 아기를 돌보는 것이 그치? 이거 쓸수 있다. 그런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영식 맞잖아요. 주어 나오고, 경사 나오고, 이 목적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가 진목적이니까. 가목적. 응? 아,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해보세요. MBC, IND는요. t r i n i n d 어딨죠요 IND가 맞 IND 고 아, 동명사고 나오는 거? 네. 동명사고 나오는 거얼마지쓸수있 피크 퀵퀵이 수단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믿고 있다. 생각한다. 어. 목적고. 여기가 목적 그치? 지 응? 에러도 일어수 있으니까요. 그거. 얘네들 이용해서 반목적이들어오는 겁니다. 반복적 이트와 하는 거. 요거 좀 알아두 필요 있어요. 어. 공기 됐지 g đ